안녕하세요, 여러분. 의결정구입니다. 지난 20일, 유비소프트가 간판 시리즈 중 하나인 톰 클렌시의 이름을 내건 새로운 게임을 공개하였는데요. 팬들의 반응은 톰 클렌시가 관짝에서 발짝 일으키겠다부터 시작해서 좋아요, 싫어요 비율이 1대2, 1대3이 될 정도로 엄청나게 부정적입니다. 이유가 뭐냐구요? 그냥 대충 영상을 보시면 감이 옵니다. This is a free-to-play, high-octane shooter, combining realistic gunplay and team dynamics. 자 영상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게임은 매우 매우 매우 매우 캐주얼한 걸알수 있는데요 이 게임이 공개되자마자 가장 큰 비판을 받는 이유는 톰 클렌시라는 네이밍을 끼워 넣어서 마케팅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점입니다 유비소프트의 게임들을 쭉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톰클렌시의 이름을 단 게임들은 특유의 무겁고 어두운 분위기가 매력적인 작품들이었습니다. 그 진중하고 리얼한 분위기 덕에 많은 팬들을 유치하였고 이는 톰클렌시라는 브랜드의 정체성이라고 볼수 있죠. 하지만 이번에 새롭게 공개한 엑스 디파이언트에선 그런 분위기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 여러 게임들을 섞고 톰 클랜시 게임들의 캐릭터들을 출연시킨 짬뽕 감성에 더 가까웠습니다 그럼에도 톰 클랜시의 이름을 이용했다는 건 팬들 입장에서는 거의 모독 수준에 가깝다고 볼수 밖에 없는 거죠 약간 고든 램지 이름 내걸고 고급 스테이크 같은 걸 계속 만들다가 맥도날드 같은 버거집 차린 느낌이죠 <웃음> 맛있겠는데 게임은 6대6 기반의 대전 FPS로 좀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콜오브드티의 스피드감과 발로란트의 게임 진행방식 그리고 본인들의 톰클렌식 게임 캐릭터를 섞어놓은 느낌인데요 각종 클래스가 존재하고 여러가지 스킬들을 사용하는 걸 보면 굉장히 능력자물이 판치는 괴랄한 게임이 될 수도 있지만 의외로 건플레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합니다 개인 화기가 게임의 중심 시스템이라 언급한 만큼 모든 무기와 부위에 부착물을 장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존재한다고 하죠 유출된건지 공식인지는 모르겠는데 실제 플레이 영상을 보면 의외로 건플레이가 상당히 묵직합니다 여러 스킬들을 제외하면 코오브 듀티 보다 덜 캐주얼한 느낌이 들죠 보면 스킬들은 약간 기믹으로만 사용될 뿐 능력으로 적을 공격하는 것보다 건슈팅으로 교전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점적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러 fps를 만들어 왔던 회사다 보니 건플레이 자체는 썩 나쁘지 않아 보이죠 이렇게만 보면 나름 발로란트처럼 특색을 살려서 어느정도 유저층은 잡을수도 있겠지만 근내 유비소프트를 보면 벌써부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최근 유비소프트 게임들 중어쌔신크리드를 제외한 거의 모든 신작들은 처참한 평가를 받고 실적도 매우 저조한 게임들 밖에 없었습니다 엄청난 독창성과 게임성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으며 화려하게 데뷔한 포아노 부실한 후속지원으로 지금은 그냥 망한 게임 취급을 받고 있죠 2019년에 출시한 디비전2는 전작의 단점을 잘 상쇄시키고 나름 평가도 괜찮았으나 역시 부실한 지원으로 현재는 버려진 게임 메타 7 0점대 유저평점 4점대라는 혹평을 받은 파크라이 뉴던 뉴던보다 더 평가가 안좋은 구색만 이뻤던 고스트리콘 브레이크 포인트 배틀그라운드가 쏘아올린 배틀로알 장르에 뒤늦게 편승해 새로운 특색을 넣는다고 넣어놨지만 미쳐버린 게임의 난이도와 정신없는 게임 템포때문에 1년만에 죽은 게임이 되어버린 하이퍼스케이프 전작보다 더 퇴보한 게임성으로 또 한번 죽을 쓴와치 독스 리전 나름 톰클렌시라는 이름도 걸고 모바일로 진출도 노려봤지만 평가도 구리고 하는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는 죽은 게임이 되어버린 톰클렌시의 엘리트 스쿼드 그나마 매출이나 평가도 나쁘지 않았지만 유비소프트치곤 큰 포텐셜은 없던 임모탈 피닉스 라이징 큰 인기 덕에 스탠스 언론 게임으로 떨어져 나왔지만 공개된 게임 플레이부터 평가가 그렇게 좋지 못해 벌써부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익스트랙션 근 5년동안 유비소프트가 발매한 게임 중 어세신크리드 시리즈를 제외한 게임들은 거의 평론가 유저 모두에게 썩 좋지 못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유비식 오픈월드라며 현재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하나의 하위 장르로 불릴 만큼 트렌드를 선도했던 회사가 하이퍼 스케이프부터 이번에 공개된 엑스 디파이언트까지 트렌드를 따라잡게 급급한 게임을 발매하는 모습은 현재 유비소프트의 위치가 어디까지 내려왔는지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나마 레인보우 6 시즈가 꾸준하게 잘 되고 있지만 소재 고갈 때문인지 점점 리얼리티를 잃어가는 캐릭터들 덕분에 적잖은 비판점도 생기고 있죠. 최근엔 세계적으로 초히트를 친 아바타의 게임화를 유비소프트에서 공개하였는데 유비식 오픈월드에 아바타 스킨만 입힌 게임이 될것 같은데 왜 이런 좋은 IP를 유비소프트에서 제작하는 거지? 라는 비판이 적잖게 있던 것만 봐도 예전 유비소프트의 명성은 이제 없다고 봐도 될 정도죠. 이렇듯 계속해서 실망적인 개발력을 보여줌과 동시에 딱히 연관성도 없어 보이는 짬뽕 게임에 톰 클렌시의 이름까지 꾸역꾸역 넣어서 발표를 했으니 많은 팬들이 큰 실망감을 보이는 것도 그다지 놀랍지 않습니다 특히 프리투플레이로 내놓은 만큼 발로란트나 콜 오브 듀티처럼 지속가능한 서비스 모델을 유치하고자 하려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포아너라는 처참한 실패작이 좋은 선례로 남아있고 최근에 발매한 하이퍼 스케이프 도 참하게 망했다 보니 좋은 품질의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을지 의심이 될수 밖에 없습니다 나름 여러가지 시도도 하고 한때는 업계를 선도하다시피 했지만 계속 된 매너리즘에 빠져서 이제는 점점 퇴화하는 유비소프트 이번에는 다를까요 제발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